자 이승 범험하 탄탄함 여러분 지금 보셨습니다. 하크당 쉬아! 업 318만! 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신... 뉴드. 신뉴드가 나왔어요. 여자 어, 쑥이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 일단 개성이 봐봐. 개성이 벌써 여신종족 아군 공간 7% 올라가지. 공간. 그리고 전투참 창간 여신종족한 명당 자신에게 주피 15%니까 3명 어, 다여 열신 종족이면 주피가 4 5증가다 이게 이제 서브 발동인데 서브 발동이면 위에두 줄밖에 써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제가 앞에 꺼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한테는 여열일과 똑같은 보막이 있어요. 아여열이랑 같이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노? 보호막이 두 갱기라. 투 보호막댁. 정말 징글징글하고 드러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부활도 하나 있지.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대이군요 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누구 먼저 때리지?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단 당하기 싫으니까. 빠빠 빠빠. 좋지?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작보다 이렇게. 어 자 보막 단단합니다 어, 봐봐 알겠지? 지금 2보막 또 보막 치는거야 이렇게 또 보막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계속 보막이 몇 터만 나오니까 보막이 계속 있어 보막이 빡시빡시빡시빡시빡시빡시빡시빡시빡 뽀뽀뽀뽀뽀자 서브딜러 서브딜러라 하기에는 요즘 신만 가지고는 신류드야 제가 저건 딜참 시원찮다 아 잠깐만요 어, 아, 깜짝이야 아 괜찮아요 우리가 매일 부활 안빠졌어 놀란거 아니에요 저 전혀 안놀랬습니다 또 보호막을 치는 거야 이번에 이성 보호막 치면서 필살기까지 만들었어 이것이 바로 투 보호막 댁이다야잡겠는데아못 잡았다 그냥 차단 안 당했고 보호막 이성 보호막이고 자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성 보호막의 탄탄함 여러분 은 지금 보셨습니다 자 오라라라 하는데 요 어때? 어? 힘들어 어때? 방금 힘도 나왔다이얘기는데이 정도라는 거? 어? 잠깐, 필각 있었나? 어, 필각 되네. 일단, 급한 불은 끄셨는데, 보막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보막 말고, 기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딜도 좀 깎아놓도록 하고요 호호호호호호호호!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궁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되겠거든요. 바로 목숨을 놀리고 싶겠죠. 그러나 아직 여열 부활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무명버프 지금, 무명버프 받았고요 한번 치봐주세요. 안 들어왔지. 자 이번엔 힘들어온거같은데 힘들어 왔고 봅니다 워라라라라 요정도 무명버프가 있어요 개쎄거든요 뭐. 자 지금 한번 올거같은데 그쵸? 못죽여요 혹시 죽여더라도 살아납니다 아하하하하하하 야, 하나 더 쌓아놓고 해도 되지? 요즘 무서워 죽겠다 뭐쌓아놓으려다가 필살기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헷갈리더 돌아보겠어 내가 진짜 여러분 괜찮지? 내뭐 날라갈거 없지? 왜 아무도 대답을 안해줘? 내가 실수하기 바라고 있는거 아니죠 여러분 하크당 슈아어어어어구동 318만 318만 좋습니다 <웃음> 이것이 바로 투 보험 확대 자 일어나서 이제 치보세요 이렇게 되는거죠 아 반가웠습니다 어뭐 반갑... 먹고 있거뭐 깜짝이야 와 이거 하나 또 볼만 할 겁니다 꿩꿩꿩 그러나 우리 형님의 불꽃은 다 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딜한번 보자 그시보시 부시 시딱저정도예요 예. 10만에서 이성대도 한 13만 15만 14만 요정도 또왜 언제까지 시작은 좋았지 이어샀노 엄마 나 먹고 김병일님 잠깐만 시작만 좋았지라고 채팅치고 바로 어떻게 매칭을잡으셨나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시작만 좋은거지 내가 어? 투 보호막의 공포를 한번 느껴보실 겁니까? 이렇게 되고요. 어떻게 아...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크 낙자 보호막 바로 치고요. 팍팍팍팍 한번 들어가고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샥. 못 죽겠다 일단은 못 죽였거든 1인기 두장 했으면 잡았을 것 같아 그게 낫겠다 보호막 치고 1인기 두장으로 상대 핵심 딜러 일단 목숨을 한번 따는 거 시나리오 한번 들어봐 봐잉다음엔후 90% 확률로 질질거리고 앉아있네 나오지 잠깐만 야, 그러고 보니까 저저저저저또 알고 저격했네 또저마뭐먹어 저거 해서가돼보막을못치겠네아 이거 어떡하지? 패서 때문에 보망막을못 쳐요 지금 근탈이 들어있고 아야이성국또못 쓰잖아 그러면 화다닥? 화가닥, 와박, 샤, 팍, 팍, 팍, 샤, 팍,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척! 한번 보자! 팍, 팍, 팍, 팍! 십만. 팍, 팍, 팍, 팍! 십만. 어, 딱 우리 예상한그 정도 친다. 아. 와! 잠깐만, 힘들어, 지 어, 바로 보알 부피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근타로 그 들어있다. 치봐봐!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도 궁 하나 만들면서, 와, 십만. 좋아. 궁 하나 만들면서 보막까지 한번 치면서. 얘는 차단인데 괜찮겠니? 치봐봐! 어, 필각 없나? 아, 필각 있구나. 왜 우리 마일패가 안떠 이거 진짜 우리 마일패가 자 이번에 이성 보막 칩니다. 그 다음에 힘들어 왔지 한번 맞아 봐봐. 차키닥소 빡빡빡빡 크 11만 나왔어. 진짜 힘들어온 염 무서워 가만히 좀 있어. 자이 상태에서 아 드디어 마일패 나왔다 이제 연멸 죽었다니는 이제 요구도 장.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왜 요새 패서가 갑자기 지가 날뛰네 저 자석 저거. 자, 궁을 막을래요? 아, 궁 막았어요. 괜찮아요. 네. 궁 없이 연맬 목숨 가져갑니다. 자, 연맹은 확실히 좀 죽이자. 얘들아, 끈타로 들어있는데 설마 못 죽인 거 아니지? 어, 야, 이거 왜이 딜이, 야, 이거 못 죽인다 이러다가. 야, 이거 못 죽이면 우리. 못죽겠는데안못 죽였어. 괜히 폐가 붙으면서 폐가 이성이 돼가지고 말이야. 폐써야좀 진짜 이저 자석 저거는 진짜 하드 카운터네. <웃음> 패서다 지금 이래 투보호막하니까 바로 패서구나 아야 마이형이 죽이면 안돼빡 패섭됐다 아. 자한번 치보시던가 자 우리 형님 안녕히 가시고요 어? 뭐고 이거 오케이 오이씨 쫄았네 자 형님 너무 무서워요 치봐 포커당 자빠진다 한번 치봐 이게 누구나 야, yeah, 에리데. 이게 바로, 야, 오늘 보막을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 투 보막 대궁두 개에 막 쉐리 덕지덕지 해가지고 막을 수있겠네 모두를 위해서 해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덱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류드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야 일단 배사한테 하드 카운트인 걸 알겠어. 오케이? 패서 없이 투 보막을 어떻게 깔 건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 자, 반갑습니다. 종족 불명인데 어 마무르가 미새로 나왔는데 관통이 있다며. 자스가 이러면서 왔거든요. 근처로 저기 들어 있고. 일단 매뉴얼대로 갑니다. 매뉴얼대로. 자, 샤이닝 리뎀션. 이것이 바로 새로 나온 복 보... 아, 뭐가 이거 회 또 회피 먹고 들어와가지고 좀 재밌게 좀 합시다. 왜 실전처럼 좀 해보자고. 이러면 실전 느낌이 안내잖 리뷰가 안 되잖아. 지금 원래도 벌써 필러 목이 떨어졌어. 방금. 그래야, 와, 씨, 맞네.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이랬는데, 누가 회피 음식 먹고 다녀? 요구가 많은 구사장님 스테레스가 쌓이고 있군요. 어, 잠깐만. 먹어 이거? 일성이었지? 마엘만 죽으면 찌밥들이라는 걸 이제 소문이 났구나. 우리 마엘이 그렇게 시죽줄것 같아. 빠바바박 하고요. 붓붓붓붓, 슥슥카 하고. 자, 우리 서브딜러. 빡빡빡빡! 10만. 숭! 붓시붓시붓시붓시붓시. 꽉하우! 30멜마! 저와 마무루야. 네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단수가촥 크다. 어떻습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저 완전한 종족불명 댕겼어요. 종족불명 댕기 무섭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아, 괜찮지 않았나. 어. 그리고 아까 마엘 목숨을 처음부터 또 놀리려고 하셨는데 우리 여열이 또 살려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쉽사리 죽지 않습니다 요렇게 가는 길아라 이성범악을 촥 치면서 필살기 두개 <웃음> 아무리 저는 무적 패멀 누나라도 이건 아뭐 잠깐 먹고 내, 내가 왜없었지 필살기가 내가 소멸 당연히 있었어? 무형 버프에는 내가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자 소멸 안 걸렸다 이번에는 야저 누나를 잡아야 되는 저 누나 진짜 겁나 안 죽거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없잖아. 어 그래 어 필각은 무명이 할수 있지 저는 필각이 없잖아 미 소멸밖에 자이필살기를 어떻게 맞겠습니까 어놀오 어, 깜짝이야 나또필살기 없어진 줄 알았다 소멸 지금 소멸로는 늦었어요 누나 괜찮겠나 우리 죽어도 한번 부도 있습니다 누나 체크 메어이 뭐야 이게 뭔데 야 뭐야 잠깐 낙석이가 낙석이 있었구나. 막 웃다가 머리에 돌멩이 한대 맞았네. 자, 그러나 우리는 투 모박댁이라는 것입니다. 모박 하나 더 추가요. 씨구마, 봤나 방금? 아, 이거 또 필살기 왜 없어졌어? 이번에 왜 없어졌지? 소멸 들어와 있었나? 오늘 다른 의미로 레전드. 안 들어왔지? 지금은. 소멸 안 들어왔지? 좋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승부수를 냅니다. 마차에 맞지? 자, 이번엔 확실하잖아. 와, 자꾸 무명버프 있었네. 아, 무 아 미안합니다 아씨 무명버프가 이번엔 또 절로 튀었구나아나씨 이거 또 필각 당해버렸네 아, 아 한번만 맞다 무명버프는 한번만 필각해 한번만 그래서 이만하게 필각을 안당 하겠다 와, 와 와. 진짜 이제 점점 게임이 어려워진다 무명버프로 인한 필각은 턴당 한 번이니까 차라리 이 찌밥이 필각을 당하고 그 다음 마엘이 분수했으면 됐다 야 무명을 죽여버릴까 이거? 이... 하고 막와바바가서막술들이 이렇게 해보대. 무명을 죽버려아나주도 헷갈려 죽겠어 진짜 정말. 대낮 헷갈리는 개짐 들고 나와가지고야 궁딜도 개 쓰레기 같은 거 진짜 이거 뭐. 와 좋아!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자!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 딱딱! 자, 마. 자 마. 됐나? 이게 바로 투 보호막대기 투 보호막대기 예능인거 같은데? 그렇죠. 자 계속되는 결투는 오 이거 뭐고 저거? 구류드야? 신유드야? 알아볼 수가 없네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는 구류드구나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막 치고 있지 봐봐 단일기 단일기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다 요 스타트를 아직 안 봤잖아 빠바바바 십만이잖아 십만에 5만 구치 안 죽네. 안 죽는데? 이게 안 죽는다면 신유들 앞에 꺼낼 이유가 없는 거 같다. 야 서버 넣어 쓰자. 서버해. 오케이.